너무 막 수술이라고 생각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생각보다 안 아파요? 생각보다 눈물 나오는데요? 눈물 나오지 요 감성이 혼대같은 <초대거든? 웃음> <웃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네아 그래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부탁드리니다 어, 전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임규민입니다. 언제 어떤 네.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한달반 전에 눈밑 지방제 배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눈밑 지방제 배치 수술을 왜 받으신 거예요? 아니 뭐 평소에 이제 인상이 조금 피곤해 보인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듣는 편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컴플렉스로 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시면 안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냥 다크서클이... 죠 그렇죠, 다크 서클이 너무 심하다. 또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더 심해지니까 이제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다이어트하셨어요? 어떤 것들? 분이... 자기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다이어트를 한 25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아하하하하하하 <목소리> 2 5 k g 감량하고 네. 바디프로 찍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이 너무 빠지니까 눈 밑이 좀더 다크서클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수술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소개로 받고 결정하지는 않았고 그냥 제 스스로가 아, 예전부터 해야겠다, 해야겠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뭐 찾다가 이제 좋은 이제 병원이 있다고 들어서 그쪽으로 바로 결심하고 가게 되었어요 그 병원의 첫 인상이 어떨까요? 약간 이제 눈밑 쪽으로 좀 전문적이다? 약간 이런 인사를 받았어요, 그 들어가자마자 심장이요? 네. 솔직히 뭐막 떨리진 않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 뭐 워낙 유명하고 잘한다고 해서 저는 200% 정도 네, 믿고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네. 어떤 이야기를 되게 이제 수술을 진행 하게 되면은 많이 바뀔 것 같다. 인상 자체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심했던 편이었어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도 좀 많이 바뀐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현재. 와우! 원장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인상이 되게좋으셨어요잘생기셨어요 친절하셨나요? 네, 친절하셨어요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입장게어고 나서 처음에 이제 다른 게어떻 하고 떻게 어떻게 어떻게 시떻좀잘안 보이시는데 얼음찜질 좀잘 하시면 많이 나아져요. 상게 진행 후어그 다음에 게제수술어 이제, 이제 결정하게되어서원어 선생님 만게 뵙고 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앞서서 떻어게어떻 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워낙에 이 땡갔을 때잘 늘어나시거든요? 네네. 그게 수술할 때좀 편해요. 몸도 크시고 좀 길고 해서 중간중간 네. 중간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디자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눈뼈 안에서 이렇게 이어넣 지방 덩어리를 그대로 여기 아래로 이렇게 이동해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궁금하신 거수술하시다뭐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잘부탁드리는다 수술했을 네. <웃음> 때 네. 심정은 없으셔고 들어갔을까요? 저는 뭐 떨리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웃음> 눈물 나오는데요? 그렇 눈물 나오셨요된줄 아세요? 감상이 힘들어졌나? 네 <웃음> 무슨 아, 생각을 하시길래 물어보겠네요 눈물 그냥 나오는데요? <웃음> 안 좋은 생각 하시는 머릿속에 무슨 안 좋은 생각은 아닌데 <웃음> 눈물이 계속 나오네 아니 이게 수술할 때제 마취가 돼 있는 거죠? 아, 아팠어요? 아 조금 뻐근하다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 되게 금방 끝났는데 큐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 마취할 때 주사기 이렇게 찌르잖아요. 얼굴에 주사기 찔렸어요전 몰라요. 아 마취 풀리면 아프나요? 컴컴한데 그건 사나보다 더하지 않을까요? 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봤을 때 네. 통증이나 붓기가 좀있었니요막 엄청 아프진 않은데 좀 고통이 좀 있는 편. 그럼 그게 언제까지 갔었어요? 이틀인가, 3일 있다가 괜찮아졌어요. 천천히 나아졌어요. 아니면 복귀 관리를 했어요? 복귀 관리를 했죠. 어떤 식으로 관리했어요? 저뭐 얼음찜질도 주기적으로 하고 뭐 호박 샘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약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주기적으로 많이 했어요. 실제를 붓기 빠질 때 호박, 호박이 최고인가요? 아, 호박 예. 아니어도 다른 거 많이 팔더라고요. 좋은 거. 그때 왔을 때 네. 어떤 어떤 걸 관리를 해주주파 치료였나? 응. 그거랑.. 뭐뭐 뭐 마사지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관리를.. 현재는 어떠세요? 제가 좀 회복 속도가 좀 더딘 편이어서 경과를 좀 계속,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만으로도 만족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요 어, 많이 바뀌었다고.. 예전에 다크서클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다크서클에 안 보인다 그 예전에 그런 스트레스는 많이 사라졌게 됐 그런 부분은 정말 많이 해소됐고 지금은 뭐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이제 남들과 똑같은 그런 걸 갖게 된거죠 바이바이 네. 이 수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네.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막 수술이라고 생각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생각보다 음안 아파요 생각보다 안 아프고 외모적으로 제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냥 빨리 선택을 하셔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 해주신 원장 선생님께 한 예. 말씀? 사후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한번 끌어 <웃음> <자. 웃음>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웃음> 임규민님 네. 처음 보셨을 때 환자 상태가 어떠세요? 굉장히 다크서클에 있어서 좀 흔한 타입이시긴 한데 지방 돌출도 돼 있으면서 동시에 눈밑 피부도 까맣고 뒤에 근육이나 혈관이 굉장히 투명돼서 비쳐 보이는 붉은 다크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 복합적인 다크서클을 가지고 계신 타입이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어떤 시술을 드릴까요? 일단은 어, 지방 돌출돼 있는 거는 제거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어, 이동해 주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통해서 단순히 지방 돌 뿐만 아니라 밑에 그림자 지어진 뼈 윤곽선의 이런 어두운 부분을 채워주는 이동술을 통해서 볼록한 부분을 해결했고요. 재배치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피부의 주름진 부분이나 또 뒤에 근육이 비쳐 보이는 그런 붉은 다크적인 부분들을 미세지방이식을 통해서 동시에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 시술 후에 이 시술을 주의사항이 어떤 게있 가벼운 운동이나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바로 진행을 할수 있고요. 어떤 행동이든 뭐 크게 문제는 되진 않는데 과격한 운동 ]이나 또 무리되는 뭐 음주나 이런 부분들을 보통 2주, 통상적인 2주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기 이제 달리프필 찍으려고 다이어트를 한 25kg 정도 감량하 했어요. 야, 병시가. 네. 진실의 방으로. 그럼 그 환자님하고 같은 고민이나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 분이... 다크서클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를 바로 처음부터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필러를 뭐 넣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다크서클을 치료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크서클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을 잘 파악해서 전문가랑 상의하고 한 후에 그에 맞는 치료법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서 한 달차 이제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평소에 이제 눈밑 같은 부분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혼자서 이제 아침에 거울만 봐도 나는 진짜 잠을 많이 자고 푹 잤는데 너무 피곤해 보인다 어디 아프냐 뭐안 좋은 일 있냐 이런 말들 너무 많이 해서 제 스스로가 거울을 볼 때마다도 얼굴에서 눈밑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항상 제 스스로가 너무 못마땅해서 이제 수술을 결심을 했고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수술까지 완료를 했는데 2주 차랑 한달 차가 되면서 눈 밑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뭐눈 밑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신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많으실 거고 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본인들의 콤플렉스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로 기회가 있을 때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좋은 곳을 알아보시고 해보시면 은뭐 콤플렉스도 극복이 되고 본인이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고민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콤플렉스 같은 부분을 지워버리고 앞으로 인생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사르셨으면 좋겠어요